꼼치라 껌치라 고릴라 내 이름은 코릴라 얘들아 오늘은 동물원에서 어떤 동물들을 만나볼지 궁금하지 않니? 너무 궁금해 오늘은 어떤, 어떤 동물을, 동물을 보게 될까? 동물원에 도착했어 모두 준비됐지? 응! 준비됐어! 오늘은 고릴라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와! 재미있겠다! 고릴라 내 이름은 고릴라 나는 커다란 덩치와 아주 센 힘을 응. 가지고 있지 이렇게 커다란 이빨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초식동물이라 과일과 야채를 즐겨 먹어 냠냠 아주 맛있군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나는 손이 있어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꼼지락 움직이는 걸 아주 잘하지 꼼지락꼼지락 꼼지락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고릴라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어 맞아 보릴라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데다가 사람처럼 손으로 도구를 쓸수 있어 나는 따스한 햇빛 아래에서 낮잠 자는 걸 아주 좋아해 쿨쿨 들 나랑 원숭이를 헷갈려 하는데 나는 원숭이보다 훨씬 크고 세다고 나는 꼼지라 꼼지라 고릴라 오늘 고릴라를 만나봤는데 어땠니 애들아? 너무 재미있었어 고릴라는 덩치가 엄청 크다는 걸 알았어 꼼지락 꼼지락 손을 움직이는 것도 신기해 꼼지락 꼼지락 손을 쓰는 고릴라를 만나봤어 다음에 더 신기하고 멋진 동물들로 찾아올게 어린이 친구들 안녕 안녕 레인포우 플라워 친구들에게 구독 버튼을 눌러줄래?